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저영연습입니다 몸통의 움직임을 익힐 수 있는 인사하기부터 시작할게요 벽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섭니다 허리를 펴고 인사해주세요 그럼 상체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는 벽 쪽과 가깝게 되는데 이건 물속에서 가슴을 눌렀을 때 엉덩이가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몸통과 킥박자 타이밍 익히기 이제 발차기를 맞춰볼게요 하나의 다리를 들어주세요 둘의 다리를 내리면서 인사합니다 셋의 다리를 들어주세요 넷의 다리를 내리며 일어납니다 하나 둘은 입수킥 셋 넷은 출수킥으로 몸통의 움직임에 맞춰 킥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가슴 터치 한발 간격을 두고 벽보고 섭니다 벽면에 서서 최대한 두 팔을 위쪽으로 뻗으며 가슴이 벽에 닿게 합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끝이 위쪽으로 뻗어지는가 입니다 너무 멀리서 하게 되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한발절국탐으로 해주시고 이후 괜찮아지면 좀더 멀리서 해도 좋습니다 양 겨드랑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변 콤비 할때 키판 잡고 가슴 누르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트를 깔고 벽과 가깝게 섭니다. 손끝은 벽을 쓸면서 캐치 동작을 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손보다 내려가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등으로 물을 밀어냅니다. 피니쉬 후 리커버리 다시 가슴을 눌러주세요. 스트로크 익히기에 매우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삼각근에 자극이 많이 갈수 있으니 개수는 본인에게 맞춰서 조절해주세요. 리커버리 후 그냥 가슴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방으로 글라이드 후 물을 잡아야 더큰 스트로크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연 콤비 연습이에요 접연 콤비는 두 발자국 탐을 두고 섭니다 리커버리 하면서 입수킥 준비 입수킥 완료와 글라이드 캐치와 출수킥 준비 호흡하며 풀피니쉬와 출수킥 완료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주세요 수영장에 가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동작을 순서대로만 해주셔도 저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상에서 200% 되어야 물속에서 한 6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단, 너무 무리하면 허리 쪽과 어깨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연습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